아아 아. 일단 허니콤보부터 먹어볼까요? 있는 거. 원래 치킨은 뼈 있는 치킨이 맛있어요. 좋아, 로아요. 이 무가 들어가야 마지막 완성이 되는 것, 같아. 치킨의 완성. 음. 맛평가해 주세요. 이거 보고 맛평가할 게뭐 있어요? 다 아는, 아는 그만 아닌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맛이에요. 그러면, 교촌 링은 거의 먹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먹어볼까요? <웃음> 음. 와. 이게 한카득 들어와요. 와. 날개가 이렇게 커? 날개가 엄청 커요 입에 한가득 요거는 밥이랑 같이 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아는 그 맛? 음. 저는 고기 먹을 때 밥이랑 꼭 먹어야 되거든요 소고기, 돼지고기 전부 와, 역시, 무를, 무를 먹어줘야 돼. 이번엔 그럼, 레드도 먹어볼까요? 레드는 다리가 유명한데. 레드는 좀 매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럼 어디 한번, 어머. 어머. 음. 와 큼직한 크고 아름다운 맛이에요 근데 오늘 그렇게 맵지는 않고 음. 이 레드 이 껍데기가 되게 맛있어요 뭔가 그 묘한 맛이 있는데 아, 어차피 더 고소한 맛이지 음좀 달콤하고 그렇게 맵지 않나 나왜이태까지는 레드 이렇게 맵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제가 다못 먹을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음. 맛있네 레드 콤보 맛있어요 볼케이노가 훨씬 매웠던 것 같은데요 원래 오늘 얘는 안 매운데요? 잘못 갖다 준건 아니시겠죠? 음, 뭐가 맛있는지는 좀더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레드가 조금 더 대두님 거는 이미 빼 놨어요. 대두님은 좀 식으면 드신대요. 음. 채찜찜 그냥 끌게요 어차피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고 TV 볼때 게임할때 또 먹으면 돼서 상관없어요 치킨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뭔가 차갑게 식은 치킨을 살짝 뜯어가지고 씹으면 되게 깊은 맛이에요 어쩔 때는 식은 치킨이 더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뜨거울 때 보다 우와 이거 완전 짱이다 이거 두 개가 되게 맛있어 날개가 여기 있네요 냉장고에 너무 치킨 못 먹어봤어요. 맛있는데. 레드콤보 날개도 먹어봅시다. 여기 윗부분이 좀 과자처럼 바삭거려서 잘안 떼지긴 하는데. 음. 음. 와. 진짜 치킨 치밥인 것 같아요. 치밥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요? 이렇게 맛있는데? 치밥이 이렇게 맛있는데? 치밥이 그 저는 그냥 언제 먹어도 무난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1일 1찍 키는 못해요. 밥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이거 아까 대두님이 밥 시켜먹고 밥이 남은건데 식은 밥 밥을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레드콤보랑 밥이랑 무랑 먹으면 음. 맛을 밥이 순화시켜줘. 음. 그럼 이만년요이또 윙인가? 이 어, 윙인겠죠? 이만한 크기냐 아, 콜라를 먹어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라고 짭조름해 음 그냥 그런 맛있나? 음~~ 사실이 레드콤보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디부터 먹을까, 너를 음. 다리를 살짝 찢어준 다음에 조금 더 매워도 될것 같아요 찬밥이어야 돼음 역시 치밥은 밥이 뜨거우면 안 돼요. 차가운 밥에 약간 살짝 따끈하면서 기름지면서 그런 치킨. 근데 서울 갔다 오다 보니까 밥을 못 챙겨먹었어요 그래서 음. 집에 오는데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까 기운이 너무 떨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음. 날개 먹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그렇게 먹으셔도 돼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편합니다. 음, 이거 오늘 토끼예요. 우와, 무가 이렇게 맛있다. 이 치킨 무가 정말 치킨의 한끗인것 같아요. 새콤하면서도 아삭거리는 짱이다 오늘 탄수화물이 부족했어 아, 깨우네. 음. 응? 응? 음, 얘는 별로야. 아, 치킨 뭐가 제일 맛있다. 이러면 안 되죠. 치킨 먹고. 한밥한 한 숟갈 먹고 무를 넣고 깨무는 순간 완벽해졌어요 완벽해져 입안에 다리뼈는 어떻게 잘 발라먹을 수 있나요? 다리뼈는 일단 오동통한 부분을 돌아가면서 먹어요 그리고 나서 먹을 꼭대이는 앙 먹고 뒤로 돌려서 얘를 앙 먹으면 되는데 오돌뼈까지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오돌뼈까지 먹으면 되고 오돌뼈 싫어하시는 분들은 살코기만 먹으시면 돼요. <웃음> 하루 종일 굶었다가 먹는 거라서 많이 안먹어 지는데 뼈와있는 치킨은 약간 이렇게 뼈를 발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음... 치위생사인데 오돌뼈 치아에 안좋아요 그럼 오늘까지만 먹고 오돌뼈 끊어야되겠어요 우리 치위생사 댕댕이는 거짓말을 안해 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오돌뼈 끊으세요 우리 댕댕이신 치위생사 분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으니까 우리 모두 치아 건강을 위해서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오돌뼈 끊읍시다 보셨나요? 어? 이렇게 작도가밝렸네요 완벽해. 누가 제일 맛있잖아요? 아 맛있다 <웃음> <웃음> 맛있다 물론 이것만 먹으면 맛이 없었겠지만 요게 있고 요거를 먹으니까 너 이게 제일 맛있어 무아 이걸 먹기 위해서 얘들이 시킨거죠 내가 메인이야 이거 먹방 올릴 때 무먹방이라고 해야겠다 음. 무먹방인데 보조출연 치킨 음. 무가 큰일 났네 없다 음. 와우 만족스럽습니다 배도 부르고 오늘 범인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심지에서 를 중요시하니까 여러분들은 노후 먹방 끝 네, 괜찮아요 얘들은 얼려놓으면 돼요 남은 치킨은 대두님한테 가나요? 아니 대두님도 따로 덜어드렸어요 얘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고싶을때마다 먹어야지 아, 맛있겠다. 아, 전뭐 오늘 무음 먹방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네요.